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투자를 봄처럼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이 t f 투자 벌써 4월 실적 리뷰 시간입니다. 궁금하시죠? 10달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2, 3, 4 3개월 투자했습니다. 물론, 3월부터 투자하신 분, 4월부터 투자하신 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10달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많겠죠. 자, 4월 실적 리뷰입니다.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책 금식 ETF 투자. 자, 아시는 내용 한번더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어떤 ETF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냐.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 예, 근데, 음,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ETF 또 어, 미국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코덱스 ETF 타이거는 미래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거고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거죠 기타 추가 4개 내지 6개 글로벌지수 추종 ETF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달 투자시점과 ETF별 투자비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대표사원인 저는 투자시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4월 실적 리뷰를 보시기 전에 몇 가지 참고사항 수익률 기준은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4월달 마지막 날 4월 29일 금요일 종가 기준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사원인 저의 수익률입니다. 제가 투자한 것 저는 참고로 매달 2주차 수요일날 항상 투자합니다. 제 것은 고정되어 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시점이나 자기 자신의 투자, 투자자분들의 각각의 수익률은 상의할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과거 수익률이 어떠하든지 간에 즉 오늘 리뷰해드리는 4월 29일 기준, 종가 기준의 제수익률또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익이 나도 미래가 이익이다. 보장되지 않고 손실이 나도 미래도 여전히 손실일 것이다. 보장되지 않는다. 이세 가지 점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적금식 ETF 4월 실적 리뷰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 하면은 대표 사원인 김광주 저의 실적 현황입니다. 저는 연금 마련용으로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3월달입니다. 지난 3월달에는 총 수익 두달 토탈 63,748원을 벌었고 그래서 수익률은 3.32% 플러스였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자 이제 4월달 가보겠습니다. 4월달은 어떻게 되느냐? 4월 달에 2, 3, 4석달 투자했으니까 약 300만 원 정도 음 매수하는 동안 현금이 조금 남았고요. 84,000은 총 매수 금액은 그래서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91만 5,975원을 투자했는데 4월 29일, 4월 말 기준 총 평가 금액은 279만 7,475원 손해 났습니다. <웃음> 총 손실이 11만 8,500원 났네요. 4월달 시장이 참 좋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저도 4월 실적 손해 났고 총수익률 2, 3, 4, 석달 토탈 누적 총수익률은 마이너스 4.06%입니다. 어떻게 하죠? <웃음>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지금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에 투자한 것은 그나마 성적이 좋습니다. 플러스 유일하게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 S&P500, 베트남, 그 다음에 차이나 미국 빌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나스닥, 차이나 전기차 다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거, 않았던 것은 차이나 전기차는 무려 15% 마이너스였네요. 네, 그렇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손실난 종목들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기 때문에 전체 토탈 누적 수익률은 석달 합산 4.06%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자 수익은 어떤가요? <웃음> 자 그런데 오늘 4월 리뷰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이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확실히 할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이 자료 공부했죠.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계속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본유량 추세력으로 상승한다. 그 이야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떨어지면 나중에 언젠가 이렇게 다시 오르겠죠? 자, 그래서, 어, 장기 투자 수익률 매월 적금식에서 가장 결과 수익률이 좋은 것은 U 자형, 바가지 형태입니다. 떨어지면서 나중에 오르는 것. 자, 지금 사례 그림에서 보는 것은 템플턴 그로소 주식 혼합 펀드인데 2년 5개월 정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1999년 12월 28일, 2002년 4월 18일 동안 2년 5개월 투자한 건데, 떨어지다가 계속 투자한 겁니다. 결국 올랐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수익률이 무려 693.43%가 나왔네요. 93.43%. 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년 11개월입니다. 3년 11개월. 3년 11개월인데, 3년 11개월이니까 아무래도 곡선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리고 다시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시점에 떨어지다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진 시점까지의 3년 11개월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47.25% 4 47 자, 그러니까 비록 3년 11개월째 떨어질 무렵에 평가한 것인데도 가운데 에유자가 들어가 있죠. 유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놀라운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5년 이상 하시라고 라늘 말씀드렸죠 이제 5년짜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음, 가보면 자 5년짜리니까 아무래도 오르고 내리는 것이 기간적으로 조금 더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다시 오릅니다 자 이때 평가한 금액이죠 어 그래서 U자, 바가지 형태가 적립식 투자에서 결과적으로 제일 좋다 그런데 이 U자가 W자 U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좋다 자이 그림은 보시기에 편하도록 평평하게 그림을 배치했습니다만 사실은 우상향하니까 어, 평균은 계속 올라간다 약간 기우등하게 오른쪽으로 상향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어, 지금 이 수익률이 이해가 되실 건데 결과적으로 5년 했으니까 어떤 수익률이 나왔냐 74.47%의 놀라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5년 이상 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웃음> 알 수는 없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격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 오늘 어떤 공부를 우리가 합니까?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을 겁니다 또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한 초반이죠 정립식 투자를 시작한 초반에 떨어지는 것 나중에는 오를 것이다 항상 그렇게 어, 사이클은 돌아가죠 그랬을 때 어떤 기간 투자 기간 동안에 이웃자가 바가지 형태가 어떻게 몇번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은 좌우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생각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래프 보시면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하지 않고 바닥에서 시작한다면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 자 그런데 1 2 3 4몇 가지 것들을 제가 현실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언제 바닥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언제 바닥일지 모른다 두 번째 설령 그때가 바닥이라 해도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주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어, 그래서 더 떨어진다면 그때는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합니다 예컨데 지금 우리는 매달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상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지금 투자 않고 나중에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투자 안 했던 돈에 한 방에 큰 돈이 들어가겠죠? 쉽겠습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자, 언제 바닥일지 모른다? 그때는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려면 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세 번째, 두려워서요, 못합니다. 100명 가운데 한명도 확률적으로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국 투자를 못하게 되고, 나중에 또 오르죠. 오르게 되면, 그때는, 그때 내가 왜 기회를 놓쳤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바닥일지 모르니까, 이달도 투자하고, 다음 달또 투자하는 거죠 요즘같이 떨어질 때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았지만 조금씩 투자가 제일 편안하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지금처럼 계속 투자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바닥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웃음> 변동성 매달 변동성은 달라지고 그 변동성마다 나는 조금씩 조금씩 분산 분할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계속 적금식으로 나누어 투자합니다. 한 번에 큰 투자를 큰 돈을 일시금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 번째, 두렵지 않고 투자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특히 <웃음> 저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 오를 때는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이 계속 떨어진다. 오를 때는 앞서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았지만 앞에 투자한 돈들이 다 오릅니다. <웃음> 다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매달 적금식 투자. 그래서 3원칙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여태까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평균, 추세적으로 성장한다. 두 번째, 기업도 성장한다. 평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도 상승한다. 평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꼭 성실한 투자. 투자를 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즉,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매달 따박따박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반드시 여유돈. 자 투자 관련 안내 몇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권장 투자 기간은 그래서 최소 5년 이상, 6개월 이상 하시라. 물론 중도 환매도 가능하지만,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기간이 짧을수록 손실이 날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변동성 때문에 이젠 기억하시고.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원본 손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비보장이라는 것. 네 번째, 투자 목적 택일할 수 있습니다. 목돈 마련용이냐, 연금 마련용이냐. 자, 자문 보수는 연 1% 매달 후치입니다. 매달. 연 1%를 나누기 12분의 1 /12 해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 하시고. 자, 어떻게 가입하냐? 어떻게 자문 운용을 하냐? 프로세스 몇 가지 또 설명드리면 어, 저희 이 상품에 가입하시려면 삼성증권을 통해서 가입하면 되 그래. 삼성증권 자문 계좌 개설 해야 되는데 신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매달 25일 어, 투자금을 만들어진 자문계좌에 항상 자동이체 해놓으시면 투자금은 실제 투자는 그 다음 달에 불특정일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또 어떤 비중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달, 이달 5월 달에는 언제 들어갈지 포트폴리오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계속 시장을 보면서 판단할 겁니다. 어, 그때... 불특정일 날, 투자하는 날에 매달 MP발송, 어떤 포트폴리오로 어떤 비중으로 갑니다. 라는 것을 투자자들께 삼성증권 앱에서 발송이 되고요. 그것을 성인, 클릭하면 이제 자동 매수되는데 대표 사원인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달 두째 주, 고정적으로 투자합니다. 가능하면 제 수익률보다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본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각 이태퍼별 투자 비중 조절과 또 간헐적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월 10절 리뷰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월적검식이 대표 사월 10절 리뷰를 해보았고요. 또 오늘 공부도 많이 했죠.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관심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플러스친구의 바인투자자문하고 검색하면 저희 바인투자자문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페이지가 열리는데 거기에 채팅창 통해서 또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